아이고 순이! 아유 예뻐! 순이야! 순이! 순이 애기들 다 어디갔어? 어? 수빈이 네방 가나보다. 아또제방 갔어요. 밥 먹고 있는 사이에 언니 방에... 어? 제 방이 없는데요? 혹시? 어머! 그리웠나 보다. 음. 오빠 냄새가 나는 침대로 왔나 보다 폐규방 여기 위에 이불 싹 치워가지고 네. 여기 애들 위에 놀이방을 만들어줘 그냥 이불 싹 벗고 요 위에 더 놀게 그리고 저 의자를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지금 망고 자는 척 해요 <웃음> 망고 자는 척 해요 망고야 너 여기서 자는 거야? 코가 완전히 오늘 하트다 망고 코 봐봐. 와, 진짜 아트다. 망고 오빠 냄새나? 오빠 냄새나서 좋아? 어? 체리 홍아 냄새나서 좋아? 아이고, 어, 어, 어, 아이고 어? 아이고 어떻게 내려와? 어떻게 내려오려고... 어떻게 내려오려고 그래, 너... 어떻게 올라갔어? 거기... 여고 타고 올라간 것 같아요. 의자 뒤집어... 이렇게요. 아, 돌려줘야지. 자, 열로 내려와. 어 아, 망고 봐요. 아 귀여워... 진짜 많이 컸다. 얼굴은 소돈데! 몸이 커지고 있어요. <웃음> 얼굴은 몇 따만 않고 몸은이 길어지고 있어. 체리 이제 내려가. 아 그냥 노래방으로 해야 여기. <웃음> 그래. 애들 호기심 많은데 많이 둘 많이 돌아다녀봐야죠. 오 망고 근데 코가 진짜 아트예요. 코가 완전 아트네 오늘. 망고야. 망고, 망고. 어, 왜 그래? 오빠 방이 좋아? 엉아구나. 엉아 방이 좋아? 어이 cool. 망고. 어? 응. 어. 나도 올라가고 싶어? 근데 망고는 어떻게 올라갔대, 여기? 의자로 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의자로 어떻게 올라갔대? 망고야, 불좀 켤게. 눈 감아.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 지금 모찌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망고는 어떻게 올라갔대? 아, 아, 이러고 올라갔구나. 어머, 망고야. 모찌 지금. 야, 의자 틈새로 올라갔어요. 모찌도 올라왔, 모찌도 올라왔어요. 그래, 의자 대줄게. 여기로 내려와. 알겠지? 여기로 내려오면 돼. 망고. 불꺼줘 망고. 불 켜니까 불편해. 다아줄불꺼 줄게. 복청 방문만 봐보고 혹시 복수인지. 복청 방문만 봐보고 혹시 복수인지. 저희가 청파문을 봐보고 음. 내가 너무 빵빵해서 혹시 복수인가 싶거든요. 네, 이 보셔야겠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애기들한 1kg 밖에 안 사람은 네. 그냥 굳이 안먹으시 아, 사야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네. 사야 된다거나 밥을 먹는데도 뭐 배가고 스슬리에서 그런다고 하시는건는데